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입니다.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초보왕, 야 이제 하이브리드 클럽 특집이 시작된 이것 같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 특히 옥스윙4 진정한 골프가 무엇인가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특집이 시작이 돼서, 뭐, 지, 난 시간에는 제가 하이브리드 클럽의 이해,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어, 긁어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스윙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게 없어. 왜냐면 하 우리는 태풍 스윙도 알고, 절대 스윙도 알고, 뭐, 뭐, 여러분들이 옥스윙도 알고, 옥스윙 오른손 할래, 오른손 왼쪽으로 할래, 뭐, 이런 건 선택한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러한 스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뭐 하이브리드 클럽 또는 유틸리티 클럽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는 법을 어, 연습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제 특집이라고 붙였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이 골프채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 이 바닥을 측정할 수 있는 바닥의 높이를 예를 들어서 요정도 측정을 했더니 요정도예요 그러면 안 보고도 칠수 있는 이러한 느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신공을 보여드렸냐 딱 놓고 어 바닥이 쯤이구나 그래서 요 바닥 높이 대로 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면 이렇게 쭉셔서 보낼 수 있는 이러한 느낌의 수을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닥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뭐그 시간까지는 일단은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 간에 좌우간 바닥만 바닥만 좀 해서 공을 바닥에 맞는 높이를 최소화 시켜서 우리가 한번 쳐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셋업을 할때 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아래쪽이 닿는지 가운데가 닿는지 끝부분이 닿는지를 찾아서 그쪽에 공을 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이제 정타가 나니까 자 오늘은 그거예요 타겟팅이에요 타겟팅 그래서 그타겟팅은 굉장히 멋있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타겟으로 치기 그거거든요 그러면 긁어치기는 어느정도 됐고 어드레스도 됐고 해서 저쪽에 카메라 타워 같이 생긴 부분이 내 가운데니까 가서 계속 그쪽으로 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쪽으로 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스윙 모양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 체를 가지고 바닥을 긁으면서 그쪽으로 보내려고 렇게 노력을 해 줘야 돼요. 어, 지금은. 그래서 초보왕 때 제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어, 손으로 이제 쳐서 보내라. 손으로. 어, 손으로. 왜냐면 손도 그냥 막 홀렁홀렁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집게 손가락에 신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게 손가락을 딱 약간 쥔 상태에서 들고 앞쪽으로 쳐서 보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계속 해라 왜? 이게 골프다 이게 여러분들 스윙 모야이병욱이는 어, 맨날 스윙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치네 아이고 참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 이율배반적인지 제가 보여드렸고 여기서 딱 있으면 딱 잡고 나서 이렇게 치면 어? 야 어? 저런 스윙은 어떻게 배우냐 봐 그러니까 저 모양으로 나가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보세요. 똑같은 스윙하고 이제 끝 마무리만 다르게 해요. 그러면, 어, 저게 똑같은 스윙이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니쉬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쁘게 만든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좌우간 여러분들이 페이스를 탁 들어오는 그 느낌을 갖다 놓고 긁어 치면서 앞으로 치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계속 노력을 합니다. 이건 이제 보통 어, 뭐 방보방이라든지 일반 중상급자에게는 이제 말안 해도 되지. 근데 이제 초보왕 여러분들에게는 이걸 늘상 강조하는 이유가 너무 쉬워요. 이게 세뇌가 돼야 돼요. 어떤 클럽을 잡건 간에 어떻게 끌고 내려와서 어떻게 치고 어떻게 치고 그런 게 아니라 뭐외지를 잡더라도 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끌고 내려와서 어떻게 치고?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새작대기잖아요. 그렇게 가지 앞으로 앞으로 보내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 계속 그쪽으로 긁어치기를 하면서 계속 긁어치기를 하면서 보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뭔가 반응이 오지. 여러분들의 의도가 이 작대기에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얘는 무슨 이 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촉촉촉촉촉한 뭐가 팍 나오는 거 같이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윙을 하건 간에 가령 앞으로 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타겟으로 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치려고 노력을 했더니 계속 내가 생각한 것보다 왼쪽으로 가. 즉,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왼쪽으로 가. 그럼 나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다섯 개를 쳤더니 다섯 개가다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치려고 노력을 해야죠. 왜? 내 몸이 어딘가 틀어져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려고 노력을 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돌아 들어오겠죠 왜 왼쪽으로 가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밀려서 가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밀려서 쫙 들어오는 드로우가 될수 있으니까 치기만 하면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나는 치기만 하면 오른쪽으로 가요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 왼쪽으로 쳐야지 왼쪽으로 왼쪽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끔 만들어 줘야죠 일단은 이러한 생존 본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골프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공이 돌고 내가 하기 싫은데. 돌리기 싫은데 공이 도는 거에 대한 교정은 약간 스윙의 교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바닥을 느껴서 어떻게든 앞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긁어치기를 못한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팁 공이 너무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 위치를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셔야 돼요 딱 이렇게 이제 그냥 가운데로 봤을 때 공을 왼쪽에 놓으면 공이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공을 가운데로 놓으면 가운데로 가고 오른쪽으로 놓으면 오른쪽으로 가요. 이 정면 카메라에서 봐도 그래요. 공을 오른발에 놓으면 나오면서 맞기 때문에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가운데 놓으면 가운데, 왼쪽으로 가면 왼쪽인데 이 체중이동 습관에 따라서 이 원칙이 적용이 약간씩 틀어져서 될수 있겠죠. 왜? 가운데 놨는데 내가 막 가면서 치면 우측으로 날아갈 거지. 그때는 그러니까 그, 그 성격에 맞게 그 왼쪽 오른쪽으로 좀 옮겨가면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갈수 있는 공의 위치를 찾으시는 것까지 오늘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공위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까지 익히시게 되면 좀더 똑바로 치는 그런 훈련이 효율적으로 될수 있으니까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초보왕은 늘 같은 패턴으로 갈 거예요. 아이언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 이제 뭐, 쇼다이언 가고, 그 다음에 벙커샷도 가겠죠. 그 다음에 퍼팅도 가게. 아직 한 100회 정도는 더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200회 정도의 초보왕이 갈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이 세트는 어마어마한 세트, 전집으로서 아마 남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오케이 스윙골프아카데미 초호왕이었습니다.